수업은 너희들의 그 형편없는 다른 과 목소리를 아주 훌륭하게 고쳐주는 수업이다. 지금부터 녹음치로 이동. 아, 아. 둘, 셋, 넷, 다섯. 어? 어? 아주 대놓고 접근을 하는. 거야. 냈더라 처음 걸 어쩌겠어 난 처음부터 알아봤지 오늘 오디션 볼때 말이야 대박 그럼 그때부터 찍은 거야? 내가 알기론 저 오빠가 연기 좀 한대 하여튼 잘해봐라 그래 레디 액션 오빠 목소리 좋던데 원래 그런 거예요? 아 남들이 목소리 좋다고는 하는데 오빠 수업 끝나면 같이 가! 파이팅! 레디! 액션! 아, 아까 뭐라 그랬지? 아, 몰라. 쟤 뭐지? 싫은데 뭐야 이게 무슨 발성 연습이야 좋아 아주 좋아 딱 나한테 맞아 아 창피해 사람들 없을 때 고백하는 건데 아또 시작이네 이번엔 끝까지 버티자 아아아아 앞이 아, 아, 아, 아. 안 보이니까 다 답답하네.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아! 아! 아! 오! 목소리가 정말 크게 떨리는데? 아. 귀신 놈이 밖에 뭐, 나가고 싶어요 이거 너무 답답한 근데 좀 갔으면 안 돼요? 그 싫어 별일 없잖아요 다들 조용히 조용. 조용 조용 이 훈련은 자신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고 또 자연스럽게 성량을 늘릴 수 있는 에 우리 학원만의 아주 특별한 훈련법이다 지금부터 각자 소리를 질러본다 네네 네. 네. 네. 소리 더 크게 b a a a a 맞아. 너 무서워서 무 혼났단 말이야. 오빠는 어땠어? 어, 어. 난 많이 해봐서 익숙해. 저아저 언니 또 시작이다. 봐봐. 계속 들이대는 거야. 사랑아. 여기 혹시 짝퉁하고 아냐 응, 그러게. 몸만 쉬었어. 왜들 그래? 난 좋더만. 딱내 스타일이야. 아, 아 진짜 이게 봐 이게 막관중다데 어떡해 내 수업은 연기력, 연기력 훈련입니다. 훈련입니다 모두 밤 8시까지, 밤 8시까지 학원 입구로 집합, 집합! 밤시